민등역반도 스카이 비입니야 다음 직일치한센터입니다 This is m i n a n station. m i n a n s t a t i o n 지금은 생활이 되어 있니다은 다들 오는니었 그냥 이 일단은 오늘의 독기로 내게만 관심이 있는 소재들이 벌써 호남도이 고객투수하게 펼미고 있고, 다음 시에도 특히 약품값이 좀 많이 오르고 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미 호날두는새동료들에게 어, 우리는 e p l 에서 우승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. 어, 사실 내년에 2012-2013 시대로 우승이 없는데요. 네. 뒤에 알렉스 터벌스타 독이라는 명장이 불러난 뒤에 얘기가 좀 보였네요.